나이스! 잠깐 그치? 일로 와! 어디가 이 오자식이? 어디가? 나이스! 깨렸다. 피해주고요. 자 도망치고요. 뭐 기술이 나쁘지 않은데? 자 이번에 할. 캡몬은 포켓몬에서 놓고 밀어주는 우리 깨고락지입니다. 자, 이 깨고락지로 사용할 스킬은 파도타기와 연막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. 진닌 물건은 기아의 머리띠, 노움베리어흰메머리띠 이렇게 삐삐에세 가지 들고 갈 겁니다. 배탈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, 스피드업 탈출 버튼, 만병통치제까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. 자, 서포트 배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배달들은 이렇게 들고 갈 거고요. 자, 세트는 브라운 3레벨, 레드 1레벨, 블루 1레벨, 퍼플 1레벨 이렇게 세트만 조금 맞춰갖고 이렇게 네가지 세트 사용해보도록 할게요. 자 그럼 이번에 포켓몬에서 대놓고 밀어주는 우리 개구락지가 변경된 맵에서 얼마나 좋아졌을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. 좋아요. 자 좋아요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정글을 제가 가려고 했는데 파이어로 가기 때문에 좀 양보를 해서 아래쪽 라인 갈 거고요. 지금 좋은 게 아닌데? 거기서 까부는 게 좋은 게 아닌데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리저먼 빠졌어. 리자 리저... 파일이 빠졌어. 내가 캐리해. 이거 내가 캐리해야 돼, 이거. 야, 이거 어떡하지? 아, 진짜. 아니, 뭐 하는 거야 지가 못해놓고 이거를 정글러를 스틸을 한다고? 아개그럽지망했어 라인 가자마자 망했어 여러분 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개그럽지자 일단 구경기 찍었고 이제부터 좀 뭔가 쓸만할 것 같습니다. 저는. 차라리 나중에 이거 그냥. 맹공 덤벨 들어갔고 진짜 아령파도 일으킨 게 낫지 않을까? 위에 저거 어차피 뭐가 되는데 못 먹, 안 먹고 안먹 있으면 이거 부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이거 부수겠습니다. 지금 위에 아무도 없어. 자 그리고 바로 올라갈게요. 아까는 못 갔지만 이제 갑니다. 나이스! 자자 자, 이쪽에 맛폭시? 어쩌죠! 하아 <웃음> 나이스! 어폭시잘 아, 물었다! 아 드디어 시작이야? 드디어? 오? 어차피 유해 망했으니까 나도 내 살길 찾아갈 거다 하든가 말든가 일단 레쿠자 나오기 전까지 빠르게 레벨업 해줄게요 이게 개구랑지가 아, 레벨이 낮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해서 답이 없거든요 진짜 지금 일단 제가 진입각을 못 보는 것도 크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, 내가 못한다 자 좋습니다 이제 레쿠자 나오니까 레쿠자 한번 노려주도록 할 거고요 자 아직 안 치고 있습니다 자 집중해야 돼 얼마 안남아서 13레벨이면 충분히 할거 했고 리자몽 저, 또 저짓하고 있고 또 궁극기 갖다 버렸죠? 나이스 아주 잘했어 자 커팅 피해야돼 피해야돼 피해야돼 이거 피해야돼 나이스 오호호호. 나 잘했다 오오오오오오야 이거 이거 이거 나이스 나이스 됐어요 됐어요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이거 이거 레쿠자 먹어야 돼 이거 도망치겠습니다 나이스 나쁘지 않았죠? 이거 또 가능할 것 같은데?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이스 아직 치고 있지만 골 넣으면 충분히 이거 괜찮습니다 나 다시가 다시가 다시가 다시 가. 나 반피 나이스 집중해 집중해 맨버꼬리나 뒤쪽으로 가서 잡아주고 나둘셋 나이스 야 죽어 죽어 우디 가니? 어 개구리 티켓 아 초반이 너무 힘들었죠 <웃음> 나이스 <웃음> 아개구락치가 너무 잘하는걸 일단은 제가 지금 파워타기 없습니다 파워타기를 배울 때까지 일단 좀전버를 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이개구락치가 초반에 좀 약하다 보니까 라인에서 뭔가 이 도움을 주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빨리 정글 빨리빨리 돌아서 성장을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스킬 안 배우고 하는게더밉폐요자 파도타기 찍어주고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이제 올라가야됩니다 아 터졌다 아 미안해 <웃음>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이스 잠만보잠만보자제습니다 잡았습니다 나이스 나쁘지 않았어요 자 멀리서 표창으로 견제를 해주고 아 아까워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그러지마 그러지마 안돼 어 내가 잘못했어 이건 피해주고, 자 빠지고, 자 들어가고 나이스! 오! 오! 오! 이거 수리감처럼 하고 있는데? 나이스! 아.. 군복기가 없으니까 너무 힘듭니다. 나이스! 잡아! 그렇지! 일로 와! 어디 가! 이오자찍기 어디 가! 나이스! 캐리했다! 피해주고요. 자도망치구요 <웃음> 어, 개구락씨 나쁘지 않은데? 네 여러분 개구락씨가 어렵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. 진짜 어려워요. 쉽지 않은 포켓몬이에요. 어, 원래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. 아 원래 이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까이서 이제 딱 들어갈 타이밍 잡아갖고 이제 한 번에 싹싹 쓸어주는데 좀, 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개구락씨가 이번 맵에서 나쁘지 않은데? 자, 피해주고요. 아, 이런 게.. 그러니까 붓이 풀숲이 너무 많으니까 이 연막을 쓰면서 이 기만행위 같은 거 어, 그런 게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나쁘지 않다. 어, 좋다.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파도타기를 막타를치면 쿨타임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이용해서 빨리빨리 먹어주는 게 아주 중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쇽쇽쇽쇽 어, 찔까! 뭐하니? 내가 다 먹어버릴 건데. <웃음> 어, 이리 와 이쪽이야. 셋넷 다섯 여섯. <웃음> 이 <어이구>, 아이고 <어이구>, 죽어버리겠는 거. <웃음> 만통 쓰고. 자 이쪽으로 빠지고 하나 하나. 자자자 집중해 집중해. 자 야고르지 야고르지 어 야고르지 나 여기 있는데 <웃음> 여기 있다. 없네. 아, 집에 갔습니다. 자, 그럼 저도 집에 빨리 가서 자, 지금 구극기가 없지만 괜찮습니다. 나이스! 집중해, 집중해. 자, 수리금 날릴 때마다 파타기 초기화 되는 거 아실 거예요, 여러분. 자, 이거 이용해서 이제 쿨타임을 초기화시키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. 어 뭐야! 어 싸우고 있었구나! 나이스! 야, 우리 팀이 잘하네. 자, 좋은... 누가 우리 팀 백도어 하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맨목구이가어디갔는지 모르지만 어 여기 있네 피해주고 하나 둘 파워타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파워타기 캔슬 초기야 둘셋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게 물소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개구라지 자체가 좋네 자 그럼 딜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9만 5천 넣었으니까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잘했어요. 자, 이번에 플레이해본 개구락지 아,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면서 좀 답답하신 부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. 이제 물소리검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파우타기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을 보여드린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일단 개구리 자체가 이제 맵이 바뀜으로 인해서 풀수리 많아졌거든요. 그것 때문에 연막이 조금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